대학부 윤준엽이 슈퍼주니어 성민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19일에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두 사람 중한 명은 반드시 탈락해야 하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마스터 예신부터 아찔한 퍼포먼스와 농년미로 전국의 임무, 누나 팬들을 사로잡으며 루키로 급부상한 트로카사노바 윤준엽과 k 팝을 호령한 18년차 슈퍼 아이돌의 저력을 과시하며 팀 미션 아이돌부의 레전드 무대를 이끈 성민이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을 걸고 제대로 맞붙을 예정이다. 우월한 모델 비율과 샤방 꽃미남 미모의 두 사람은 비주얼 조위 대결로 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결 상대 지목 당시 지목한 자는 까마득한 후배인 대학부 윤준엽 이었다. 윤준엽은 한참 선배인 성민을 상대로 제대로 혼주를 내주겠다. 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목당한 성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승부욕을 불태운 성민은 윤준엽이 2000년생이라는 것을 알고 난뒤 2005년 당시 20살이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했던 자신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한편 트롯 카사노바의 섹시한 매력으로 신세계를 선보였던 윤준협은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골반 댄스를 선보이며 골반왕자로 등급, 눈을 뗄수 없는 황홀한 쇼타임을 선사한다. 또한 트롯을 향한 진정성은 물론 경연이 진행될수록 매라운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대선배 김연자로부터 트롯 가수 되세요 라는 극찬을 받았던 성민은 전공법을 선택해 무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5회는 1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